많은 분들이 예전 100만원으로 매매할 때 얘기를 많이 물어 오시는데요. 당시 그때 매매하던 얘기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에 들어간 제총 투자금을 말씀드리면 800만원입니다. 400만원으로 계좌 개설하고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월 초부터 2001년 말까지 2년간 3반 정도 깡통해 마지막 100만원으로 더 이상 입금할 필요 없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형편이라면 달라졌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더 절실히 매달렸는지도 모르죠.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면 데이트레이딩하며 큰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수익이 꾸준히 계속되기 전에는요. 응 어제에 이어 처음 주식 시작할 때로 돌아가면 2000년도 초 코스닥 광풍이 불때 400만원으로 매수한 종목 다음 하나 시스템이 두배로 오르면서 엄청난 흥분에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기대 하나로 PC방에 출근하다시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포스터 거품과 함께 아무 지식도 없이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뇌동매매. 잦은 매매 결과. 1년 조금 넘어서 깡통. 같이 PC방에서 매매하던 친구는 몇달 만에 업대 대출. 카드 비제로 중도 포기. 이오리스 상장 후 미소풀. 3일 연속 하 한가. 역시 같이 하던 선배는 소주방 놔두고 육지로 도망갔습니다. 왜영남제분만 매매하는지. 사채꾼들 PC방 와서 자꾸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점심 사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남아서 몇 십만원으로 죽어라고 의미 없는 단타의 나날이었습니다. 중간에 잠깐 형님 일도 하다가 다시 2001년 중순 제첫 강통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첫 강통의 실패 원인은 세금과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키움으로 옮기고 다시 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년 반동안의 매매 경험을 쌓고 드디어 2-30만원이 아닌 무려 200만원을 세팅하고 키움으로 거래하는 첫날 미수풀로 500까지 매매할 수 있기에 1%씩만 매일 벌면 금세 부자가 될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갖고 그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확히 100만원 손실입니다. 하루만에 켜자 반토막이 났네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되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기에 새로운 각오로 차근차근 매매하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도 열심히 매매했지만 점점 낮장마감을 하고 잠드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수익나는 날이 손실나는 날보다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보다가 한 방에 말아먹기를 반복하니 사람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와이프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에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조금씩 빚이 생겨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은 그저 일만 도와달라고 하니 현실을 도피하고자 자고 또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경제신문, 주식 관련 책만 주거라고 쳐다보고 또 잤습니다. 그렇게 200만원이 떨어져 갈 무렵, 어느 날 경제신문의 주가란을 보다가 뇌리를 스치는 획기적인 매매법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아무 종목이나 볼펜을 던져서 걸린 종목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고 고민하느니 이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에 진지하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많은 종목들 시가 고가 저가를 보고 전일상한가 종목들의 시가 고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다. 전일상한가 종목들 시가에 사서 무조건 버티기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주식사의 남을 대발견이라고 혼자 전율을 느끼며 다음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시 또 깡통입니다. 마침내 갈 때까지 간 느낌입니다. 그러나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듯이 다시금 100만원 투입을 결정하고 시가 매매법을 수정 보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스닥 급등주족만을 매매하다가 서서히 거래소 소형주들로도 매매를 넓히고 그러자 자연히 지수와 선물도 참고하게 됐습니다. 관심 종목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시가 매매법을 통한 매매도 자츰 패턴이 잡히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문제는 며칠 동안 조금씩 벌고 한 방에 날려먹기를 반복하니 자연히 계좌 잔고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을 실어주던 와이프가 병까지 걸린 겁니다. 제대로 못 먹고 피곤이 누적된 것이 모두 제 탓인 것 같았죠. 이제 계좌는 다시 또세 번째 깡통을 향해 가고 11월 11일 친한 친구 결혼식 잔친나 세상의 온갖 고민을 다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2001년 겨울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나마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전에 일지에 언급했듯이 저하나 믿어주는 와이프의 격려와 수없이 쓰고 지우고 다시 쓰던 복리의 법칙에 의한 계좌의 발전 가능성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한 해가 다시 가고 새해 첫날 첫 매매일에 어떻게 거래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단지 8%대 매수한 종목이 순식간에 상한가 가고 다시 떨어지니 또 사고 다시 상한가 그런 식으로 하루 50% 수익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지키는 매매로 들어갔는데 이상하리만큼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종목이나 흐름이 잘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해 2002년 3월 3일 또 다른 친구 결혼식 그날까지 100만원이었던 원금은 1 0만원을 넘기고 불건 억달 전 친구 결혼식 때와는 정반대로 온 세상의 모든 기쁨을 혼자 누리는 듯 마음껏 마시고 놀았네요. 그 당시에 초고수님이시 샤프렐리님이 역시 안티들의 집중공격의 자리를 뜨자 몇몇 뜻 있는 분들이 순수하게 일지만을 올리는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저도 들어가 일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분들은 아실테지만 그의 8월 계좌에 이력을 찍게 되었죠. 대충 여기까지가 초창기 매매시절 실패담과 성공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